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만 프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레슨을 받으면서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은 뒤에서 쳐야 된다 네, 맞아요 볼은 뒤에서 쳐야 돼요 근데 그 뒤에서 쳐야 된다는 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스업을 잡은 상태에서 공을 칠때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쳐야 된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바로 이렇게 공을 뒤에서 친다는 라 내용인데 이 내용의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이게 적용이 돼요 왜냐? 홀 포지션 자체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머리가 스업때 이미 공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을 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 뒤에서 머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뒤에서 때리는 게 파워풀한 임팩트를 가져가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아이언의 경우에는 7번 아이언이나 미드 아이언 쇼다이언 미드라이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머리가 공 위에 있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뒤에서 칠려면 어떻게 될까요? 임팩트 순간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친다라는 내용이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지만 아이언의 경우에는 뒤에서 친다라는 내용이 이 뒤가 아닌 이 뒤에서 친다. 드라이버도 물론 이게 적용이 돼요. 자, 하지만 드라이버처럼 머리가 공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닌 클럽이 뒤에서 들어오면서 공을 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아이언의 경우에 적용되는 우리가 뒤에서 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친다라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연습을 할때 무작정 머리를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요? 상체가 기울고 상체가 기울면 뒷땅이 나고 뒷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골반을 스웨이를 시켜버리고, 골반을 스웨이를 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컨택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머리는 공 뒤에. 이러면은 뒷단. 이 상태에서 허리를 왼쪽으로. 이러면은 몸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클럽이, 공이 맞기 때문에, 클럽이 올라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심각한 탁볼 혹은 심각한 짓단 타이밍이 좋아서 정타를 맞더라도,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동작에 릴리스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이 맞더라도, 공은, 좌우로 쉽게 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친다는 연습을 할 때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친다는 내용은 드라이버의 경우 이미 셋업이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으니까 머리 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바운스윙 이렇게 해서 공 뒤에서 때리고 나간다는 느낌. 아이언의 경우 공 뒤에서 친다는 느낌은 머리가 공 위에 있으니까 억지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클럽이 몸에 뒤에서 들어와서 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서 때린다는 느낌 그러면 은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서로 다른 의미의 뒤에서 때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컨택이 나오면서 전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컨택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라이버와 아이언 뒤에서 때린다는 라 조금 다른 의미, 두 개의 클럽에 바르게 적용되는 뒤에서 때린다는 라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펑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